안녕하세요. 임재화동행입니다. 탈북민들과 한국의 성도님들 오늘 말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사람의 가치에 관한 시편 말씀이에요. 제가 낭독 시작할게요. 여와 호 우리 주제시여 당신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당신께서 당신의 영광을 온 우주에 펼치셨습니다. 당신의 대적들 때문에 당신께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 찬양으로 성을 세우셨으니 이는 그 원수와 그 보복자를 잠잠케 하려 하심입니다. 당신의 손가락을 만드신 하늘과 당신이 세워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당신이 그를 마음에 두시며 인의가 무엇이기에 당신이 그를 보살피십니까? 당신께서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낮은 존재로 만드시고 그에게 영광과 종기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당신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시고 당신께서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양과 소와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다길로 헤엄쳐 다니는 모든 것입니다. 여와 호 우리 주제시여, 당신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내가 온 마음으로 여와를 호 찬양하며 당신의 모든 경이로운 행적을 전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기뻐하며 뛰놀며 당신의 지존하신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대적들이 물러가다가 당신 앞에서 걸려 넘어져 망하였으니 이는 당신께서 나의 의와 고소를 옹호하시고 당신의 부자에서 의로운 판결을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당신께서 민족들을 꾸짖고 악인들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으니 그 원수들이 사라져 그곳이 영원히 폐허가 되었고 당신께서 그 성업들을 뿌리 뽑으시니 그들에 대한 기억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심판을 위하여 영원히 보좌를 세우고 앉아 계시며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고 공정하게 나라들을 판결하십니다. 여호와는 억압당하는 자를 위한 요새이며 환난때에 피할 요새이십니다. 여호와여 당신의 이름을 아는 자들은 당신을 신뢰할 것이니 이는 당신께서 당신을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와를 찬양하라. 그의 행적을 만민에게 전파하라. 피값을 가박에서 그들을 배려하시고 많은 고난으로 부르짖는 자들을 잊지 않으신다. 잊지 않으신다. 여와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내가 당하는 고난을 보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사망의 문에서 들어 올리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딸 시온의 문에서 당신께 대한 찬양을 선포하고 거기에서 당신의 구원을 기뻐하겠습니다. 민족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고 자기가 숨겨놓은 그물에 발이 걸릴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행하신 심판으로서 자신을 알리셨고 악인들은 자기 손으로 만든 덫에 스스로 걸렸도다. 악인들은 수홀로 돌아갈 것이니 하나님을 잊은 모든 나라가 그러하리라. 그러나 가난한 자는 항상 잊혀진 바 되지 않고 압제당하는 자의 소망도 영원히 끊어지지 않으리라.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인간이 끝내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민족들은 당신 앞에서 심판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려움 가운데 두시고 민족들로 자기가 한갓 인생임을 깨닫게 하소서.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두려움 없이 살길 바래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임을 믿으시고 이 말씀이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탈북민들 한국에서 살기 힘드시죠? 이 말씀 강하게 붙잡고 나가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힘내시고 성령님을 굳건하게 의지하세요. 계속 힘드시면 입으로 이렇게 읍조리면서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를 붙들어주세요.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 그 모든 고난을 다 지나올 수 있었어요. 그렇게 계속 일하면서 어떤 상황에서 사람들한테 말을 해봤자 내 마음만 조금 시원해질 뿐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사실 경험해보셨잖아요. 물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도 해요. 그런데 사람한테 의지하면 반드시 그것 때문에 반복된 훈련을 받게 되어 있어요. 저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말씀이니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영상 끝까지 들으신 분들 축복하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힘내세요. 감사합니다.